페레자운터로부터 갑자기 택배가 왔다 뭘까?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보낸거지? 한번 열어보자 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루루입니다 이번에 인요맨TV에서 구즈 상품들이 나왔는데 저 요루루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인형은 이 동글동글한 인형이에요 우선 포장부터 벗겨봅시다 거짓말처럼 보장이 벗겨졌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인형은 이 단미오님 인형인데요. 단미님의새처럼만 어, 표정이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귀엽네요. 두 번째로는 이김리안님 인형인데요. 실제 김리안님과는 다르게 아주 귀엽습니다. 실제 김리안님은 전혀 귀엽지 않거든요. 다음은 익녀미님 인형입니다. 어 뭐.. 음.. 설명할 게 없네요. 인형맨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형은 바로 저 요루루 인형입니다 말해보의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저를 닮았습니다 인형 4개 중에서 가장 귀여운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멤버들 인형을 소개해봤는데 어때요? 인형들의 아래에는 각각 멤버들의 사인도 있답니다 전부 귀엽게 잘 나왔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루루 인형이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렇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굿즈는 인형맨 크루의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공책입니다 공책은 각각 네가지 컨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굿즈를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 인념맨크로오디피기 스티커를 200명에게 한정하게 증정해드립니다 굿즈 소개 영상이니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겠죠? 일기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땡활땡일 유루루의 일기 인념맨님은 너무 못생긴 것 같다 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루빨리 잘생겨지셨으면 좋겠다 일기를 다 썼으니 멤버들의 스티커를 붙여 일기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김미아잉념의단호 요루루까지! 이제 각각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도록 할까요? 됐다! <웃음> 낙서도 하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굿즈 상품을 구경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공책도 인용도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나왔으니 한 번쯤 구경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리를 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에오. 어. 아우